지금 시간은 5시 41분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아 아침 일찍 아침도 아니죠 거의 새벽 일찍 지금 집을 나서고 있는데요 아 어젯밤에 거의 1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한 3시간 자고 일어났나? 오늘 제가 가게 될 곳은 어디냐면요 평창에 갑니다. 평창동계올림픽 하는 곳 평창에 있는 용평 리조트에 가서 한국방문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그 대학생 미소국가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발대식이랑 어 1박 2일 동안 진행하는 그런 MC로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 아침부터 너무 쫙 빼입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고. 네, 제가 MC를 보는 장소인데요 되게 크죠 거의 한 200명 넘게 들어가는 곳인데 지금 어, 여기 오시는 학생분들은 한 130명 정도 될것 같아요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이런저런 사회를 보고 있는데 아 역시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서 정말 어... 긴장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무대 앞에 서는 게어 이게 항상 어렵기 어려우면서도 배우는 게참 많아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. 근데 뭐 프로라면 이런 건 당연히 다 해야 되겠죠. 돌려가지고 아까 이쪽 방에으 올렸잖아요. 어깨에 손바닥 올려주세요. 안마하지 말고. 어 만들어서 가장 우리 조가 많은 사람 쪽으로 가면 되겠죠. <웃음> 끝났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이렇게 보니까 완전 폐허네 볼게 하나도 없네 자, 설문지 다된후는 팀장이 설문지 걷어주시고요 그리고 다 되면 손들어서 멘토님들이 같이 걷어주시면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는 일만 남았네요 아까 전에 애들이 되게 많이 차 있었는데 막상 끝나니까 이게 무대에서 계속 발산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뭔가 이렇게 화자나는 느낌. 어 안녕 안녕하세요. 어 지훈아 너무 고생했어. <웃음> 저러 저 같이 도와주신 매니저님이십니다. 아, 어 저는 최진성이고요. <웃음> 네그 <웃음> 네, 지훈이가 너무 MC 잘해줘서 오늘 아, 네. 너무 행사 잘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아 고맙습니다. 에? 이렇게 해야, 응. 해야 되는 거니? 아왜 그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? 아, 그래? 그래? <웃음> 음. 아무튼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, 안녕. 저도 물러갈게요, 안녕. 안녕. 안녕, 끝났습니다. 행사 끝.